안녕하세요 자전거 전문 채널 뚜바퀴입니다 최근 댓글중에 100만원 이상의 고성능 전기자전거를 사느니 오토바이를 사겠다고 하신분들이 몇분 계셨 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사느니 고성능 전기자전거를 사겠다는 입장에서 몇가지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여기서 오토바이는 고성능 전기자전거와 비슷한 가격대에 기준속도 25km를 초과하는 일반 스쿠터로 단정짓 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선빵해 주시고요 출발하겠습니다 띠링띠링 일반 스쿠터가 전기자전거와 가장 큰 차이점은 아마도 등록비 보험료 일륜차 검사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차도를 달리려면 일반 차량들처럼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 되어야 하고요. 헬멧 미착용, 과속 등으로 인한 범칙금 등 상당 부분이 차량과 같은 도로교통법 테두리에 속하죠. 그리고 그 외에 오토바이 대신 전기자전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자전거도로 진입입니다. 오토바이 든 전기자전거 든 차도를 달릴 수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자전거는 우측 끝에서만 달려야 하고 25km라는 전력 제한 속도가 있어서 오토바이처럼 쌩쌩 달릴 순 없죠. 차선을 막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 합니다. 그렇다고 이동에 문제가 되나요 전혀 없죠. 오토바이도 진입할 수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하고 말이죠 오히려 도로가 막히면 자전거가 더 빠른 경우도 많습니다 차선 끝이 여유있는 상태라면 더욱 그렇죠 무엇보다 하이라이트는 자전거 도로가 치트키로 작용합니다 전 구간으로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 허브와 같은 한강 자전거 도로가 아니어도 각 도시의 자전거 도로를 오가며 여유롭게 달릴 수 있다는 게 오토바이 사느니 전기자전거를 구입하는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스로틀 구동 방식도 자전거 도로 진입이 가능하니까 더욱 이자 될수 있겠네요. 다음은 운동효과입니다. 자전거는 교통수단으로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운동효과를 얻기 위해 선택되기도 합니다. 전기자전거는 운동효과가 없는 반칙자전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력제한속도는 25km입니다. 이는 법적 제한속도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출력제품이라면 그건 자전거가 아니라 전기스쿠터일 것입니다. 제한속도 25km라는 의미는 내가 아무리 전속력으로 달려도 25km를 못 넘는다는게 아니라 현재 주행하는 속도가 25km를 넘어가면 모터를 작동시키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후부터는 사람의 엔진으로 속력을 붙이는거죠. 초반에는 모터의 힘에 의한 가속을 이용하더라도 25km 이하로 속도가 떨어지지 않게 페달링을 지속하다 보면 근육과 지방을 사용하는 운동효과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자전거 자체가 무겁거니와 미니벨로는 속도 유지력까지 좋지 않거든요. 저당 기어비로 가볍고 빠른 페달링을 지속해도 시속 25km 이상을 유지하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지만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현재 주행 속도는 디스플레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RPM을 확인할 수 있는 케이던스 센서까지 갖춘다면 일반 자전거처럼 무산소와 유산소 운동을 효과적으로 얻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게다가 시속 25km를 넘으면 모토 작동이 멈추니 전기도 아낄 수 있어서 일석이조죠. 다음은 대중교통 연계입니다. 주말에 스쿠터나 자전거를 타고 가볍게 산책 또는 근거리 여행을 갔다가 맛집을 발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여기서 음주 유역에 빠졌을 때 무박으로 여행간 스쿠터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오토바이 대리운전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무박으로 간 음주자전거는 전철에 싣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중교통을 연계할 수 있다는 건 생각보다 굉장한 이득입니다. 서울에서 전라도까지 또는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먼 거리로 이동할 때 이동하기 좋은 구간은 자전거로 주행을 하더라도 자동차 전용도로와 공해상, 이동이 부담되는 구간은 선박과 기차, 버스 등에 실어 구간점프를 할수 있습니다. 있거든요. 물론 차량을 적지 않은 선박의 경우 스쿠터도 수용합니다. 하지만 비용적인 측면과 대기시간 등의 차이는 분명하죠. 목포와 제주를 오가는 퀸제누비아 호를 예를 들면 100cc 이하 오토바이는 2만원대 자전거는 대당 2천원입니다. 버스는 접이식일 경우에 해당되지만 기차에는 자전거 거치대석이 따로 판매되기 때문에 접이식이 아니어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요즘 자전거 여행이 워낙 대세라서 계획 잡고 계신 분들 매우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인천에서 출발해 부산까지 자전거로 여행하고 올 때는 기차나 버스로 돌아오는 여정을 많이 계획하시죠. 북한 강 코스를 타고 춘천으로 자전거 여행을 계획하는 초보자분들은 중간에 구간점프도 염두하실 겁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도 기차나 전철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이 모든 게 가능한 것은 바로 전기자전거도 대중교통을 연계할 수 있는 자전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무게와 스쿠터 못지않은 덩치의 전기자전거라면 신는 과정부터 힘겨울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다음은 충전입니다. 주유소를 찾아야 하는 일반 스쿠터 말고 전기스쿠터와 비교해볼까요 전기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전기 코드가 있는 곳에서 충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디서나 충전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배터리 무게와 부피인데요. 페달 없이 오로지 전기로만 긴 시간을 이동해야 하고 2 5 k m 이상의 속력을 낼수 있어야 하기에 배터리 용량과 부피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60% 그 40A짜리 스쿠터의 배터리를 볼까요? 우리가 대용량이라고 표현하는 전기자전거의 배터리는 약 36V, 10A, 14A 정도입니다. 10A 기준으로 배터리 무게는 약 3kg, 맥주, 큐팩 두 개보다 작은 무게인데요. 배터리 충전이 필요할 때마다 분리해서 집 안으로 왔다갔다 하는 게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도 카페나 식당에서 잠깐 동안 충전을 하는 건 크게 양해받지 못할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60V, 40A는 약 10kg 정도입니다. 정도입니다. 이 배터리를 들고 카페나 식당에서 아무렇지 않게 충전할 수 있을까요 집 안에서 충전하더라도 쌀 10kg 짜리를 들고 왕복하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아날로그한 주거환경에 거주하시거나 체력이 약하신 여성분들이라면 특히 더 주의깊게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 외에도 최소한의 주차공간만 있으면 된다는 점 주차료가 들지 않는다는 점집 안이나 베란다와 같은 실내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 개인 차량에 싣고 캠핑 또는 여행이 가능하다는 점 큰힘 들이지 않고 언덕 주행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오토바이를 사느니 전기자전거를 구매할만한 충분한 이유로 들을 수 있겠네요 자 결론입니다 만약 자전거도로 이용하는 거 하나도 부럽지 않고 아무 데서나 충전하는 거 나에겐 필요 없는 이점이다 지하철이나 기차에 자전거를 쉽게될 일은 거의 전무할 것이며 운동은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피트니스 센터에서 하는 것이다! 게다가 자전거 여행이나 자전거 산책은 더더욱 관심이 없는 상황인데 전기자전거와 스쿠터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스쿠터 방추입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라이딩 되세요! 띠링띠링!